i t h i Hanmi Life episode, I'm n n walking more. We're going more walking. <laughs> Hanmi Life 전미라이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렉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렉 엄마 이봉 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희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쇼핑몰로 왔는데요 근데 쇼핑하러 온게 아니라 저희가 운동하러 왔거든요 네 엄마 우리 무슨 운동하고 있지?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어 쇼핑몰에서 그래가지고 어, Mall w 이라는게 있어요 말 그대로 해석해보시면 <웃음> 쇼핑몰에서 걷는거다 그치? 근데 엄마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헬스장에 가서 거기 그 러닝머신 위에 뛰거나 걷, 걷을 수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왜 운동을 하지? 응. 운동 준비물을 준비 안해도 되고 어, 그러게 음, 그리고 응. 또 항시 언제 나올 수있는 뭐 또, Burio. 무료지어 it's free. 공짜죠? 이 가게는 고급 초콜릿 가게인데 문이 닫았어. 어 아, 망했구나. 음, 왜 그럴까? 손님이 없었으니까 닫았겠지 t sure. I'm not s u r 때 I'm not sure. I'm not s u 초콜릿 m not sure. I'm not s u 도 e I'm not s u r So. 근데 가게가 없어져서 어떻게? 뭐싼거 먹어야지 뭐 어떻게? 없는 거. 어쩔 수 없네. 네. Good m o r n 엄마 그게 좀 설명해줘. 모르는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서로한테 인사하네. 네. 뭐에 걸으면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우리는. 자정하게 인사해 아, 이름 모르는데도 <웃음> 언제부터 시작한거야? 모 오픈 할, 할 때부터 음, 조금만에 언제 열었지? <웃음> 한 20년 될거야 <웃음> 평상시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계시나? 많지 누군데? 교회, 교인들 어. 코아 걸어서 저기 아는 사람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 있어? 어. 어떤 할머니는 나보고 어. 어. 그 웃는 모습이 밀리언 달러래 밀리언 맞는 것 같아 <웃음> 어제 엄마가 그런 표현 하셨는데 기억나? 아시안도 응. 어, 한그 표현을 좀해 해주, 주셔. 옛날에 어, 공짜면 양잿물도 맛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거는 너무 과학한 말이야. 한국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니까 어. 양잿물은 포이진이잖아 네. 먹으면 죽는데 왜 어. 너무 과하게 그러게. 표현한 거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글쎄 그 말이 뭐? 근데 여기 쇼핑몰에는 엄마가 유일한 한국 사람이네, 그치? 응. 응. 영사람들은몇명 <웃음> 봤어. 응. 중국사람, 월낙사람. 어. 어. 그러게. 오늘은 걷기가 힘들었지만 아. 그래도 운동을 해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일 다시 올 거야? 가능하면. 가능하면. 응. 아, 오케이. <놀람> 이 보니움 로즈. 엄나게 맛있어. 라이카 like 구독 눌러 주세요.